어? 플레 장인트 Q 못 맞추고 어 잠깐만요 와 이거 맞았어?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또 잘됐다 여방패 아? 아 오지마세요 해피해피한 탑 라인전을 해보자구요 아? 피해주고 이거 개이덕 아! 와! 끝바닥 개길어 사기챔 와! 개사기챔 무빙도 개좋아 아니 탐켄치 유저가 아니셔서 아 근데 방론인데, 틀렸네. 깨비. 아, 이런 위었어, 재현장. 가 볼까요? 봐, 봐. 점도 네이스 할까요? 아쉬운데, 아쉬운데? 괜히 탄게 돼 버렸네. 이기기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 아마도 <웃음> 천천히 밀어봅시다 오왜 사레비야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아 옵이년 아, 18개 차이 나는데. 역시 개고수. 아! 꼴고수 어때? 아. <웃음> 아그니까 담배는 몸에 해롭다니까요. 그래픽 좀오식해서 무빙하는 건 봐. 너무 야밉잖아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고 아, 깨비. 아, <웃음> 잠깐만요. 먹배, 먹배 당하면 또 몰라. 아 이거 당해본 적 있어. 요 앞에서 먹혀가지고, 그대로 먹고 당한 적 있어요. 옛날 모델 할때저 앞에서 먹 여기 그때는 또 이, 그게 탐캐지이 속이 빨랐단 말이야. 저야 여 앞에서 먹바당 하면은 포탄 맞고 그냥 드십니다. 까나에요, 까네요 다음 라인까지 몰아서 밀어넣고 갑시다. 라인 세 마리 태우고, 중거리 세 마리 태웠으면 되고. 아, 저희 라인 쌓여있으면못 들어오거든. 들어오면 W로 낚시하면 되고. 아, 이건 해야겠네요. 어, <웃음> 방어막 쓰면은 햅치다. 이거 끝날 때쯤에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, 배실못 써버렸지. 정말 올라프, <웃음> 방어막 풀이죠. 그피 해주고 아, 못 뺐죠. 이때 쪽에 가 아, 사랑해요. 아! 아아 아 아니 왜 빅핑 집었어? 다이브 가이였는데 까비. 나안될것 같은데 올라타면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아니 W 대나폴? 나이스. 오우! 대고수 인정 <웃음> 아 그게 방금은 다이브 각이 맞았는데 백핑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망했어 백핑에서 다이브 각이 맞았거든요 아, 각은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 온다 그래가지고. 어서오세요 아 수리우스야? 아! 굿 좋아 좋아 와템 차이 좀 나는데? 민신에다가 재불좀 나네 진짜 이거 어, 뭐 당연했는데 맞아요. 저거 쓰면은 필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을 갈 거거든요. 그러면 탈타고 올 거야. 아니 말고 저게 탕켄치가 실드를 쓰면은 필비 없어지기 때문에... 굳이 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. 저, 저 상태가 되면... 이거 하나 왜 이렇게 되냐? 어! 뭐야 큐안 맞았네. 이거는 대시쿨 맞춰서 바로 갈봅시다.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별로 어렵지 않죠? 저 실드를 어떻게 쓰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실드를 먼저 빼잖아. 그러니까 빨리, 빠른 시간에 빼면은. 아 잠깐만 펴있 어, 이러 면은 뭐 <웃음> 빠르 게빼 면은 그뭐 지？아, 나 어디 까지 있겠 냐？그냥 계속 즐겨 하면 되 고, 늦게빼 면은 아, 즐겨 이제 쓸것같은 순간 에빼면 돼요. 쉴드 쿨? 몰라요? 몇 천지? <웃음> 진짜로 몰라요? <웃음> 아 진짜 몇 천지 몰라요? <웃음> 근데 썼냐 안 썼냐가 중에서 저게 쓰면은 저그 쉴드로 변한 만큼 양이 원래 안 쓰면은 피흡되는 거잖아 피해 보게 되는 건데 쓰면은 그게 안 돼서. 와, 풀바닥 개기로. 하기 챔. 여하튼 기름. 네, 여하튼 기름. 여하튼 기어요 아싸, 바다용. 개꿀이지? 잠깐만. 먹방 나갈 것 같은데? 열 빠칠 거예요. 아. 아직 안가지롱 개비. <웃음> 와, 개고수. 이곳에 인정. <웃음> 네, 네 저분도 클레다인 사람. 야, 야, 칼리 개고순데, 어마어마한 고순데 나이나더밀라고 했으면 잡았을텐데 여기서 갔나? 어? 플래 장인트 Q 못 맞추고 어 잠깐만요 와 이거 맞았어? 이럴 수가. 와 이것도 못맞춰 자강구천이다. 와 죽을 뻔했네 요 그럼. 큐를 두번 맞혔어. 대답죠. 야 이거 주포 안 갔다가 광광울 뻔했다 진짜. 와, 진짜, 광광을 뻔했다. 음, 음. 좋아요. 어, 호불 내건것 같은데? 게이드. 잘따라다 <웃음> 어... 이렇게 할까요아 우리 다르게 나왔네 게임 끝났는데? 자칸이 잘큰 것도 아니고 상대 올라프 레넥콘인데 나갔구나 올라프 그렇네, 올라프가 나갔네. 올라프 형님 나가셨네. 개꿀. 3연승 개달달하고요. <웃음> <웃음> 맞아 오늘 10연승 맞고 금맛 찍고 롤큐 롤 인터뷰하고 다시 영상각 잡으면서 클레드의 입지를 다시금 다지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퀴즈팔 올라왔다 내가 볼때큐도움못맞춰도 이길 수 밖에 없다 이거는 달달하구만 어? 자 장인트가 크도 못맞아싸 레드 라인 파 가지고 뭐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잡았나? 잡았나? 아, 이걸 스마로 잡냐. 와, 와, 이걸 스마로 잡냐. 아, 너무하네. 나 그거 먹었으면 쇼진 나왔는데. 잘했으니까 받은다. 야, 위에 거부터, 얘들아. 아 포탐 나눠받자 아픈걸? 아픈걸? 아 아픈데? 무요제가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됐어 야야 <웃음> 야, 괜찮아 탐겐치 먹어도 상관없어 진짜 1도 게임과 관련없어 탑이 먹는거 아씨아 왜이렇게 세이거 아니 무슨 뺨따게 한방에 사라져 대포가 아 나빴네 그분 프로 아니에요? 생각해보니까 올라프 로 아니야? 다른 사람인가 내가 안 사람이야? 안돼 나 이거 포아 포스... 지우고싶은데 자존심을 버렸다 야 근데 이 사람 프로 아니야? 캔인가 그냥? 전시즌 챌린저던데 위스덤 아니네? 사람이 아닌데? 어 아니네? 짭이네, 그냥. 형들 완전 소리 다녀. 아, 우리, 은 내가 맞을다 <웃음> <웃음> 드디어. 질겜했습니다. 그래도. 빼.